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희가 흔히 하는 패션 실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50%입니다. 저희가 디스카운트 50%를 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사지 않아도 되는 옷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쟁겨 놓는 옷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마감 세일입니다. 어쩔 때는 70%, 어쩔 때는 80%, 90% 세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저희가 더 눈이 희둥굴해져서 옷을 막 구매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쓸데없는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또한 마지막 마감 세일, 빅 세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몸에 맞지 않는 옷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쁘니까 살 빼서 입어야지 하면서 구매한 원피스나 바지, 옷장에 혹시 잠자고 있는 옷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살을 빼서 입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은 빠지지도 않고 아까운 옷들이 계속 몇 년째 묵혀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그 옷이 맞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하실 때꼭 몸에 맞는 옷 지금 당장 몸에 맞는 옷을 구매하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몸에 달라붙는 옷은 사실상 특별한 곳에 입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게 되면요 어쩔 때는 상대편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좀 달라붙는 옷을 입으실 때는 좀 자제하셔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곳에서 입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목적에 맞는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 상담 때 제가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 초대하는 장소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의 여자친구로 착각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서빙을 하고 나중에 저한테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림새가 비즈니스 음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여자친구로 생각을 하셔서 저를 맨 마지막에 서빙을 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실 때는 목적에 맞는 옷을 선택하셔서 입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고 싶을 때 나이 때문에 못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가끔 어떤 옷이 마음에 드는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다가 반품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답니다 이 옷은 유행이 너무 타서 내가 입고 나가면 좀 사람들이 수근거릴지도 몰라 입으면 좀안될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입고 싶은데 남을 의식해서 입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정에,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자신감 있게 입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옷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면 옷을 자신감 있게 멋지게 입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패션 실수입니다. 바로 보풀이 심한 아이템인데요. 이 보풀이 많은 아이템들은 요 겨울에 니트나 머플러에 심한데요 옷을 아무리 잘 입었다고 해도 보풀이 심한 니트나 머플러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아름답고 멋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풀을 제거해서 세련된 옷차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김이 많이 간 옷입니다 구겨진 옷은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요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본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옷이 구겨진 옷은 티에서 입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는 패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